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똑똑한 수노리터 호두가 호두두두 고마저씨가 호두를 팔러가요. 고마저씨네 호두는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호두가 잘 팔리려나? 고마저씨는 호두를 10개까지만 팔아요. 숫자를 10까지만 셀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맛있는 호두입니다. 똑똑한 고마가씨가 말했어요. 봉지 하나에 호두를 열 개씩 담으세요. 봄 아저씨는 봉지마다 호두를 10개씩 담았어요. 이렇게요. 한 봉지에 10개씩 들어있어요. 봉지가 2개면 호두는 20개예요. 호두를 25개 달라고 하면 어떡하죠? 곰마저씨가 물었어요. 봉지가 두 개면 호두 20개, 거기에 호두 5개를 더하면 되죠. 고마가씨가 대답했어요. 고마저씨는 고마가씨 덕분에 호두를 많이 팔수 있게 됐어요. 아저씨, 호두 30개 주세요. 봉지 3개면 호두가 30개. 여기 있습니다. 고마저씨는 호두를 50개도 백개도 팔수 있어요. 맛있는 호두,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호두를 다 팔았어요. 의책 빨간 사자 호두가 호두도둑 고마저씨가 호두를 팔러 가요. 곰 아저씨네 호두는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호두가 잘 팔리려나? 곰 아저씨는 호두를 10개까지만 팔아요. 숫자를 10까지만 셀수 있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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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호두가 호두두둑 곰아저씨가 호두를 팔러 가요. 곰아저씨네 호두는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호두가 잘 팔리려나? 곰아저씨는 호두를 10개까지만 팔아요. 숫자를 10까지만 셀수 있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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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책, 빨간 사